마황에 대해서 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네, 그럼 뭐 같이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황, 마황. 네, 우리 다이어트 하는데 어 한의학에서 이제 한약에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가지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능이 가장 <웃음> 성능이라 그러면 이상한가? 네, 어 효능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마황이고요. 마황 말고도 이제 연자심이라고 해서 음 우리 연밥 있잖아요. 연밥, 그러니까 연, 연. 네, 연에도 독, 그 식욕 억제가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황보다는 어, 좀 말드한 수준에 있는 건데 어쨌거나 마황이 어, 식욕 조절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한약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풍통성산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 태음조이탕이라고 하는 약물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이제 마행감석탕 어, 등등해서 어, 그 다이어트 를 처방하는 다이어트 한의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처방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하면 음 저도 이제 그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질문을 받을 때에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의사들마다 한의사가 100명이면 다이어트 한약은 100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한약재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한약처방이라고 하는 그 레시피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약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한의사들에 따라서 어떤 레시피대로 갈 거냐 어떤 재료를 어, 함께 넣을 거냐에 따라가지고 정말 천차만별의 한약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약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그 한약들 중에서 한약들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한약제라고 하죠. 그 한약제 중에서 어, 비만치료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애는 마황입니다. 그 마황은 기본적으로 식욕을 억제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왕이 식욕 억제를 하는 역할이, 어, 그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서,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서, 그니까 몸을 긴장 상태를 만들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기전으로 어, 요즘 양리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황은 가장 대표적인 어, 식욕 억제 한약제입니다 근데 마황이 음, 그 마황 사용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냥 그 마황이 식욕 조절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어, 어, 이것 저거 그러니까 한의원 처방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 아무 데서나 막 만들어 가지고 음, 예전에 아무 데서나 만들어서 한의원에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 공급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런 시절이 있었던 한 10년은 넘었던 것 같은데 어, 그때 이후로 마황은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황은 불법이 아니에요. 마황은 한의사가 환자에 맞게 적절한 처방을 할 때는 에 이건 당연히 합법입니다. 하지만 마황을 식품으로 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마황을 처방을 그니까 마황을 사용을 한다. 어떤 재료가 됐던 간에 어떤 음식 어, 저기 그 제품이 되었던 간에 마황이 들어가면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거 이게 그냥 마왕이 불법이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자꾸 돌고 있어서 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한약국에서 어 약만 지어주는 곳은 그 한약국은 어 이제 의원과 약국하고의 관계하고 한의원과 한약국의 관계가 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약국도 한약을 처방을 할 수는 아그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약국은, 어 저희는 환자 상태에 따라가지고 약재를, 그니까 레시피가 있더라도 이 레시피에서는 이분한테는 이게 더 들어가야 되고, 이건 빠져야 되고, 이거를 조정을 하거든요. 몸 상태에 따라가지고. 그게 의사가 하는 역할이죠. 어, 근데 한약국은 정해진 레시피에 있는 것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정해진 레시피도, 어, 100여 가지. 가 그러니까 이제 그 목록이 존재를 하고요. 그 목록에 있는 약들만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어,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약을 조절을 하면은 그 약국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환자를 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 현재 법적으로 한약국은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도 원래 다이어트 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국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다이어트 약은 한약국이 허가가 된 목록은 아니거든요 어, 근데 그런 이제 한약 처방 중에서 마왕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방풍통성산 그 다음에 태음조이탕 뭐 마행감석탕 이렇게 해가지고 뭐소총용탕도 그렇기도 한데 어쨌거나 마왕이 어, 베이스로 들어가는 한약들이 있거든요 그 한약들을 사용을 하면 다이어트 약이다 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상담을 하겠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 한약국은 어, 그냥 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장사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네. 네, 이런, 오늘 오늘 내용은 뭐지? 저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닙니다. 그냥 네 어,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좀 답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마황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 마황이 식욕 조절하는 효과가 다른 이제 그 한약제들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데 마황이 효과를 내는 포인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효과를 내는 어떤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작용, 마황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들을 많이 하시죠. 뭐 가슴이 지나치게 두근거린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그다음에 속이 안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마황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어, 부작용을 나타내는 사실 부작, 네. 부작용을 나타내는 그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용량과 부작용을 내는 용량이 있거든요 이 용량의 그 사이에서 어, 처방을 해주는 게 가장 어, 부담 없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내는 방법 인데요 어, 이그 적정 용량 포인트가 대단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마왕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 더 좁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을 잘못 쓰면 은 조금만 세게 써도 부작용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또어 그게 걱정이 돼서 마왕 용량을 줄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조절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어, 한의사들도 사실은 그 조절 포인트를 잘 모릅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